스포티지 품번에 맞는 안개등 고정볼트를 사용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안개등 배선은 스포티지에 맞게 정확하게 사전 제작 후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마감하였습니다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. 기존 덕트 커버를 탈거 후 안개등 커버로 교체합니다. 안개등을 장착하고요. 미리 만들어둔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고요 접지는 링 단자를 사용해 작업하였습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허브 볼트를 탈거하고요 즉시 조형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마킹걸레 위치를 기억해줍니다 핸들을 탈거합니다. 방제를 허브 볼트에 도포,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.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. 완성되었습니다. 내 이름에 걸맞는 볼드한 스포티지가 되었습니다. 악천오시 안개등이 있어 훨씬 윤택한 주행 환경이 될것 같고요. 안개등 작동 조건은 미등 이상에서 켜지게 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q 더 폴드, LED, 안개등 작업이었습니다.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전적 안들링크를 통해